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세상 이큰따라 입니다 네 여러분 아, 길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연애를 알콩달콩 되게 잘하는데 왜내 연애에서만 이렇게 꼬일까요 아 속상해 죽겠어요 음 그런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확 때려치고 싶죠 음.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음. 때려치면 어, 이 관계에 확 때려쳐버리면 누가 더 후회할까 어, 내가 더 후회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더 후회할지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1번 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관계, 어, 이 관계 그냥 확 때려치면, 음, 누가 더 후회할까? 내가 후회할까? 그 사람이 후회할까? 과연 누가 더 후회할까요? 한번 카드를 리딩해 보겠습니다. 음, 여러분은, 음, 글쎄, 이게 누가 후회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뭐, 저기, 뭐, 이 관계에 때려 칠수있 있겠어요 어? 때려 치려니까 아쉬움이 남고 음, 아쉬움이 남고 그렇다고 어. 뭐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도 듣고 싶지도 않고 하, 지금 여기 난감할 것 같은데 진짜로 음, 인연이 왜 이렇게 안 끊어지는 거야 어, 정말 끊고 싶으신 거 맞아요? 나 그거 그렇게 묻고 싶네 정말 이 관계가 끊길 바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음 아, 이게 누구예요? 어, 뜬금없이 <웃음> 누구예요?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죠 어. 이렇게, 어, 남이 속도 모르고, 조잘, 조잘, 조잘, 조잘, 어, 진짜 해맑게, 어, 조잘되는 이 사람은 누구지? <웃음> 아, 뭐 이렇게, 어. 근데 이게 그래. 남이, 이게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것 같아. 음. 아. 이이 이 친구가 여러분들하고 사귀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어떤 음, 신중하지 못한 행동들 어, 신중하지 못한 행동들이 뭐냐면 이성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음. 어, 이, 이게 삼. 이 친구가 삼각관계를 자주 만든 게 아닌가. 음, 자주 만든 게 아닌가 싶어. 한두 번 만든 게, 안, 물론, 예, 설마, 이 카드 보는 사람이 다 한두 번, 뭐, 뭐, 여러 번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용하려고요. 어. 그니까, 러 이제, 심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심한 경우는, 이 여러분들이 이 친구하고 사귀면서, 어, 예, 그, 그 삼각관계 구도를 갖다가 진짜 여러 차례 만든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왜 놓지 못하는 거지 나 그걸 잘 모르겠네 음,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 딱히 만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만나고 있지도 않는다기보다는 음, 여러분이 이제 짜증나니까 아 됐고 어 됐고 어. 어, 저로 아이고 아 듣기 싫어 니가 뭐라 그러는 거 듣기 싫어 어 이런 거지 음.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어 저기 뭐 한을 팔면서 얘가 나한테 이러는 거죠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건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어른스러움이라 그래야 되나 어 성숙하고 이 친구는 조금 어, 조금, 그런 게, 신중함이나,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놓고 봤을 적에, 그, 그, 높은 적이 없어. 어, 높은 적을, <웃음> 왜냐면 이게, 카메라가 자꾸 돌아가니까, 이 머릿속에는 확 단어가 있는데, 이게 말로 잘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그, 세, 그, 삶의 노하우라는 거 있잖아요. 어, 이게 나이를 많고 적음에 따라서 뭐뭐어 뭐, 뭐 이런 카드 나오면 나이가 연하라고라도 하는데 솔직히 우리 나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이면 연하라고 하면 되게 애지만 이제 마흔 초중반이거나 서른 30 중반이거나 서른을 갓 넘었다 그러면 두세 살 차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걸 연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음 그냥 또래지 또래 같이 늙어가는, 같이 늙어가는 거잖아. 음, 암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면그 여, 나는 진짜 나이 차이가 뒤따 많이 지지 않으면 연하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거야. 일단은 문화가 같잖아. 어, 우리가 노는 문화는 세대 차이가 안 나잖아요. 뭐, 서나살 어려가지고는. 그런 거지. 음, 암튼, 나이가 나보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너무 유혹에 약하다는 거예요. 어왜 유혹에 약하다라고 하면 어좀이 친구는 좀 독특하다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그그 그 남자들의 착 흔한 흔착 흔 흔한 착각 흔착 중에 하나가 그잖아 나한테 웃어주면 다지 좋아하는 줄 아는 거어이 친구는 조금 어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찐사랑인지 그냥 그,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본다고, 어, 그냥 분탕질하고 가는 건지, 이거 구별을 잘못 한다라는 거예요. 음. 사람은 착해요. 어, 원래 그렇게, 어, 그니까, 좋게 말하면 착한 거고. 어, 좋게 말, 좋게 말합시다. 어, 좋게 말합시다. 그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겠어. 어, 그니까 좋게 말할게요. 이 사람의 단점은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있을 테니까. 아무튼 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스트레스 만땅이고 음, 그런 거지. 스트레스 만땅이고.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내려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 머리를 싸매고 있냐. 바로 그게 포인트잖아요. 어. 누가 들으면은 그런데 왜? 어, 나 같으면 당장 차별을 일으켰지만 이 사람만이 줄수 있는 특유의 어,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들은 뭐 재치 있거나 유머 있거나 그런 거는 약간 떨어져요 어, 하, 어, 거의 궁서체라고 해야 되나 어, 좀 FM 기질이 있어 어, 까탈스럽고 이런 건 있을지 그거는 그 솔직히 그런 성격에 어, 어, 결점 단점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지만 이 단점은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에요. 큰단점이랑큰 단점은 그거지. 내가 이 사람하고 한 공간에 있기가 불편할 정도의 성격이란 그거지만, 여러분은 그,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예민하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음. 그리고 좀활 활발한 거는 조금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이게 밝고 상냥하고 막 이렇다고 해서 활발한 거는 또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밝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성격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이렇게 어막 활달하고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그런는건못 돼. 어 사회생활 갖다가 활발하게 한다고. 하는 거하고 활동적이고 역마성 이 있는 건또 다른 거예요. 어, 내가 말하는 건 역마성을 말하는 거야. 음, 자, 그, 그런 거. 어, 이이 이 친구가 여러분한테 좋아하는 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그런 거는 없어. 어. 좋게 말하면 어순진무구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음. 그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제 연마성이 좀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 사회 생활을 갖다고 왕성하게 하는 거고 연마성은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일일이 이 사람 뭐뒤치다거리 해주는 것도 나도 짜증 난다는 거 와도 나도 내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 어, 내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아 그리고 막어 그리고 뭐 유혹에 너무 약하다라고 그래야 되나? 어. 그러고서, 뭐, 무슨 일이 들켰으면, 아, 나는 솔직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걔가 나한테 웃, 웃고서 꼬리 쳤다. 꼬리 치고, 난 솔직히, 어, 술 마시려고 한게 아닌데, 걔가 마시라고 입에다 틀어놨다. 세상에, 나이가 몇인데 걔가 틀어놨다고, 꼴깍꼴깍 마시고, 웃어준다고, 어, 그런답니까? 그니까, 말도 안 되지만, 음, 말도 안 되지만, 이 친구의 특유의 매력이 있다라는 거지. 어, 이, 근데, 이러한, 얼토당토, 어쩔테고 뭐, 어떻게 보면 헛웃음이 나기도 하잖아요. 어, 이, 얼토당토 하, 지 않은 이유도, 그냥, 어, 이제는 이제, 어, 이제는 짜증난다, 이거죠 처음에는 그냥, 그니까, 헛웃음이 나고, 그냥, 어, 어, 이러면서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음, 아니 스트레스도 이제 극한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근데 왜이 사람을 왜못 내려놓냐, 음. 왜못 내렸냐 그거는 그런 거 같아요 응. 그... 그러고 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 외롭다 어... 마음이 허하다 뭐 이런 게 있어 음, 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못 넣는 거는 심적인 이유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감이나 중압감 같은 데서 이 사람이 어떤 한쪽으로는 여러분한테 그 뭐지 정신적인 어떤 음 뭐가 바카사탕 같은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해주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어 음, 그렇다 보니까. 음. 조금 속을 새기고 세, 어, 세상 물정 어두워도 이거는 내가 그래서 나이에 상관 없다고 여러분보다 연상이라 할지라도 세상 물정 모를 수 있고요 진짜 연하여서라도 모를 수 있는데 여기는 어, 나이 차이가 거의 안질수 있어요 어. 앉있다가 그러니까 동년 그냥 동시대를 살아가는 실제로 어릴 수도 있고 그렇다 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정신적인 바카사탕 같은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을 봐준 게 아닌가 싶어 어, 내려놓으라 그래도 아, 그래도 어, 그래도 얘가 나한테 이런 청량감을 주아 맞아 청량감 청량감 어, 청량감을 주기도 하거든 어, 나는 이렇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데 얘가 이 생각 없는 밝은 때문에 그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없는 거야 노브레인 이지만 여러분한테 그때 한때는 좋았다 라는 거지 청량 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솔직히 제가 리딩을 하면 이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왜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려니까 안 좋은 부분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모르, 어떤 점에 끌렸냐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끌렸다는 거지 어. 그게 이 사람의 장점이라는 라 거예요 음.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뭐해 어. 청량감이 너무 지나친 거지 어. 그 와사비도 이렇게 적당히 찍어 먹어야지 톡 쏘지게 확 찍어 먹으면 눈물 나고 막 머리 어 난리 나잖아 요 그런, 그런 거라는 거지 이, 너무 많이 찍었다라는 거야 음. 어, 내 네, 봅시다. 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다 주다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어, 그런 것 같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어. 왜왜반배 밖으로? 옛날에는 몰래 몰래 어 몰래 몰래 하던 것이 어, 나중에는 대놓고. 어, 하게 되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자꾸 봐주다 보니까 그런 거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음. 그러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음. 여러분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해, 결정을 내리지 못해. 일단은, 어느, 그러니까 그, 그, 결정에 상, 중, 하 있잖아요. 결정 초입, 결정 중간, 결정 말이잖아요. 어? 근데, 여러분은 결정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지. 음. 그래서 지금, 어, 그, 그, 그거는 뭐라, 그거 뭐라, 동굴수련처럼, 음, 내 정신을 갖다가 그렇게 고요한 데다 탁 두고서 생각한다, 라고 그래야 되나? 음. 가 자꾸, 어, 나를 갖다 이렇게 실망시키고, 내가 이렇게, 응? 어, 솔직히 미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어, 이걸 갖다 계속 치고 가야 되나? 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음,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을 못 놓는 건지, 아니면 내 안의 외로움 때문에 이 관계를 갖다가 집착하고 있는 건지. 어, 그런 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문제는 여,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때려칠까 말까를 고민한다면, 어, 나를, 내, 내, 나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나, 어, 이런 거, 어, 아, 제가 하는 소리 듣기 싫어. 이런 것보다도 나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뭐 때문에 얘를 못 놓는가. 어. 과연 내가 얘를 내려놓고도 어,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 외롭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내려놓게 되면 그 공허함에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안 내려놓은 것만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은 내가 또 얘를 갖다가 찾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럼 뭐야? 어, 때려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나 모양새 빠지잖아. 음. 그러니까 나는 이 예, 예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의 안을 갖다가 들여다보는 게더 중요하다. 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음. 얘를 갖다가 내려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마음 속에서 아직 그걸 갖다가 어그 그렇지. 마음을 비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저기 막 불가 용어로는 그거죠 해탈, 어,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야. 어, 욕심을 비우지 못했다라는 거지. 음.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드린 공도 많거든. 어, 드린 공도 많아요. 어. 그렇지만 드린 공만큼 어, 실망스러운 것도 없지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이걸 갖다가. 어, 더, 어, 한 단계 이 사람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기에는, 그쵸,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비참해. 내가 꼭 굳이 이렇게까지 얘하고 있어야 되나? 어, 근데 내려놓자니 또 내가 드린 공이 아깝고, 그리고 내가 외로움을, 어, 외로, 외롭고, 마음이 쓸쓸하고, 어 쓸쓸하고, 막, 이러니까, 그, 그, 겨울에, 그, 그, 새벽녘에 동트기 전에 보면은, 나뭇잎 다 떨어졌는데, 눈에 이렇게 가지로 차 그 나무는 참 아름답지만 외롭고 쓸쓸하고 춥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저기 나무 중간에다 밧줄 묶어놓잖아요 밧줄 묶어놓으면 그 안에 벌레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라 거야 그 밧줄을 왜 묶어요 나무가 얼어죽지 말라고 그걸 해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벌레가 이렇게 껴있는데도 이 밧줄을 풀어내지 못한다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음, 이, 이, 이, 이 친구가, 어, 여러분한테, 어, 그 돈도 조금, 어, 금전적인 손해도, 어, 저기, 막, 끼쳤네요. 어, 뭐, 용돈을 준다던가, 용돈을, 주, 용돈을 준 데도 만족하지 않고 더 뜯어갔다던가, 그러고서, 어, 저기, 막, 아, 뭐, 아이 뭐, 저기, 막, 그게 얼마나 된다고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 음.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 음. 아, 이거 패폭하면 여러분 속상할 것 같은데? 패 어, 팩폭하면 여러분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패폭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응. 여러분 속상할 것 같아서 응. 여러분은 이걸 빨리 결정하고 싶어해요 응. 빨리 결정하고 싶어해 그런데도 내려놓지 못한다 응. 아, 패폭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못 내려놓는다는 거야 어. 못 내려놔요 어,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까지 봤으니까 누가 더 후회할까 그거 한번 봅시다 왜냐면 아, 패폭하면 여러분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내가 참아 못하겠어요 음. 왜냐면 내가 이 카드가 여러분이 거반거반 마음을 다 정리했으면 그냥 패폭해요 어, 여러분 속 시원하라고 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근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음. 일단, 누가 더 후회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 누가 더 후회하는지 어. 봅시다. 음. 누가 더 후회하는지 봅시다. 누가 더 후회하는지 봅시다. 이 관계를 두고 어 떠나.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사람 좋아하는구나. 음.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지. 음, 두고 떠나면 왜냐면 아직까지 마음이 있어요. 음,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을 갖다 잘 들여볼 피어라가 있어. 음. 아휴, 저 어디 봅시다. 아, 이거 참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응? 내가 왜 말이 없냐고요? 하... 솔직히 얘기해줘야? 이 관계를 갖다 때려치면 여러분이 더 후회할 것 같아. 음. 금전적인 손해도 금전적인 손해고. 그리고 지금, 어, 현재 이거 삼각, 저기, 막, 삼각관계라. 이, 이, 이, 친구, 어, 저기, 막,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못 내려놓잖아 어, 여러분이 이 관계를 내려놓으면 은요이 친구가 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어요 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이 친구도 내려놓게 되면은 가만히는 안 있어요 가만히 하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려놓, 어, 내려놓게 되면 음. 이 친구들도, 어, 이 친구도 싸우게, 싸우게 된다라는 거지. 뭐 때문에 싸우게 되냐면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어, 돈 문제, 여자 문제로 싸우고서 어, 헤어질 확률이 커요. 어, 돈 문제.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참았어. 참았지만 헤어지는 마당에는 그게 크게 대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명분은 누가 얻냐? 어, 명분은 여러분이 얻을 것 같지만, 어, 명분은 여러분은 얻을 것 같지만 실리는 없다라는 거지. 어, 실그 실리라는 것은 무수, 무슨 뜻이냐 하면 음. 그 전리 어,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그 상대방 나라에서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어, 이기긴 이겼지만 전리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 음. 그냥 어, 마음의 상처, 어, 힘들고 어, 이런 거 이런 거만 남게 되고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좀 빨리 극복을 하지 않을까 싶어 음, 빨리 극복을 하지 않을까 싶어 근데 과연 이 관계를 갖다가 내려놓을 수 있겠나 이거예요 이건 지금 내려놓으면 이라 고 그랬으니까 음. 음, 내려놓으면이라 그랬으니까, 응. 어. 근데, 이, 여러분들이 싸워, 내가 했잖아 실리가 없는 승리라고. 실리가 없는 승리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내려놓고 나면 또 다른 또, 어, 어, 저기, 뭐야, 걱정이 생긴다라는 거지. 어, 또 다른 걱정이 어, 생긴다.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아직 이 사람을 때려칠 준비가 안된게 아닌가 싶어요. 음, 여러분들이 더 후회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힘이 더 빠져요. 명분과 신리는 얻었을지 몰라도, 아, 명분은 얻었을지 몰라도, 신리는 없고, 어, 기운은 내가 다 빠진 거야. 음, 지는 내가 다 빠지고, 음, 그리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내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 생각이 또들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했으면은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들의 인, 그 안, 안을 인사이드를 갖다가 먼저 살펴보라고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음 그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의 행동이 진짜 넌덜머리가 나서 헤어지고 싶은 건지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 나를 보지 않고서 이거 헤어지게 되면 여, 여러분 모냥새 빠지게 되고 결국은 이걸 갖다 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다시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보다는 상황이 더 악화된다 라는 거야 음. 지금, 이, 지금, 이 상태도, 어, 저기, 뭐, 허파 디비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헤어지, 때려치고서 이 사람을 다시, 어, 찾았을 적에는, 그치, 어, 허파가, 어, 블로 뒤집혀지는 게 아니다. 그때는 얘, 한테 그냥 칼자루를 갖다가 그냥 탁 던져주는 게 데려 버리는 꼴이니까, 이, 1단계, 스텝 1. 어, 내 마음 속을 잘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준비가 확실하게 됐을 적에, 어, 내가 얘를 잘라내고도 이런, 어, 아, 잘라내. 막, 그냥, 그냥, 그냥, 잘라. 그래서 진짜 애누리가 없을 수,가 있을 때, 그때 시행하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나. 음. 그럼 선생님 저 어떻게, 돈만 쓰지 말아요. 나는 항상 그래야 돼. 돈만 쓰지 말라고. 어, 왜요? 그러면. 돈안 쓰면 이 사람이 떠날 거예요. 음. 그러면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이 친구한테 돈을 주게 되는 순간 이 관계는 끝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음. 내려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내려쳐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 속궁합이 잘 맞는 케이스가 많아. 어. 물론 이 저기 막이이일번 카드를 뽑은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음. 다 그러려고 헤어질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헤어지는 사람보다 더 많고, 헤어지고 나서 어, 속이 시원한 사람보다는 어, 뭔가 찜찜함이 남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확률이 더 많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설마 다그러라고 음. 암튼, 음. 1번 카드. 저기 막 키포인트는 내 안을 들여다봐라 아직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안을 갖다가 정확히 들어보지 못한 게 아닌가 그거 조금만 더 해보고 어,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끝낼 거라고 라내 어, 힘으로 끝내지 못하면 돈을 끊어봐요 어, 그러면 자동으로 해결이 돼 음. 오케이 네, 1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관계, 우리 관계 어, 때려치면 누가 더 후회할까? 날지, 어, 그사람할지 어디 두고 봅시다. 음. 음 생각이 왜 이렇게 많생 그치 때려 칠까 말까 고민하는데 생각이 많은 건 당연한 거지 아 내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랬네요 응, 쓸데없는 소리랬네요 응.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응. 어디 계셔 <웃음> 선생님, 아, 선생님 리딩 보고 있잖아요 아예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말고 어디 갔었어요 응. 아니면 이 친구가 어디 갔었나 음 어디 봅시다 왜 이렇게 어 인간관계라는게 그래 어, 썸타고 만나고 사랑할 때는 그렇게 좋은데 헤어질 때가 되니 어, 머리가 복잡해진다 어, 좋은 일로 머리가 복잡해지면 좋은데 어, 왜안 좋은 일로 머리가 복잡해지냐 이거지 어. 왜요 선생님 그러면 당연하잖아요 때려칠 까 아닐까 고민하는데 그게 설마 좋은 일이겠습니까 어. 좋은 일이면 고민하겠어요 그냥 고민 고민 그딴 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냥 못 먹어도 고지 어. 아니 그렇소? 어, 오래간만에 나오네 이 아니 아니 아니 그렇소 <웃음> 그런 거예요 왜왜선왜왜 어. 어. 왜 이렇게 고민을? 그 고민 어디 봅시다. 이게 고민이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죠? 어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음아 이게 이게 뭐죠? 어 선생님 왜 그러세요? 글쎄 나도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어 어, 무슨 도둑맞은 느낌이 들어 무슨, 도, 무슨 도둑을 맞았는데요 음. 어, 내 행복을 도둑맞았다 그래야 되나 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음. 음. 여러분들은 어, 이 사람하고 되게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음. 그랬었는데 이게 뭔가 아,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서 다른 사람하고의 행복을 갖다가 어, 저기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도둑맞은게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아요. 행복을 도둑 맞았다. 그것도 손 속을, 어, 저게 없이 그냥 순식간에 도둑을 맞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왜그러냐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맞아. 그런, 어,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어, 왜냐면 하 이게, 어, 막 이렇게 예고가 있었다기 보다는 예고가 있,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 왜이 사람이 굉장히 치밀한 거지 이렇게 될 때까지 이게 들통이 안 났으면 보통 이 정도 되면 들통이 확 나는데 어떻게 대단한 사람일세 음, 그런 거 같아요 어.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완전 범죄데 인 음. 여러분들의 행복을 갖다가 도둑맞은 거 같고 음. 아, 어, 누구한테 이 저기 막 아이 어, 사람이 아 이거 진짜 팩폭을 해야 돼 말아야 돼아나 이럴 때 제일 그냥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걸 얘기를 안 하고 가면은 다음 번 스토리가 안 나와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도 어, 경제적으로 능력이 좋은 건 맞아요 어, 능력이 좋은 건 맞아 뭐뭐 어, 뭐, 돈을 많이 벌었다기 보다는 경제 활동을 갖다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건 맞아. 그치만 이 사람이 간 거는, 어, 자기가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아도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뭐, 부모님이 잘 산다던가. 그지 어, 그래서 뭐, 취미나 뭔가 그렇게 크게 막, 어, 일하지 않아도 어,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어. 근데, 어, 이 사람 이미 간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어, 이미 이 여자한테 간거 같아. 근데도 여러분이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여러분 마음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에, 떼내지 못한 거 같아. 어,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어, 도, 어, 이 새끼가 후회할까? 내가 후회할까? 이거지. 이 관계를 내려놓으면. 음.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 어. 어디 봅시다 누가 후회할지 진, 이, 이 사람 뒤도 안 들어 보고 간 느낌이 나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음. 사람이 어 진짜 냉정한 것 같아 이렇게 냉정할 수가 어. 아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 진짜 보금자리를 틀었다 그래야 되나 어, 둥지를 틀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음. 뭐 그걸 꼭 결혼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 동거 아니면은 어, 겨, 진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동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저기 막 결혼 약속을 했었을 수도 있고. 어. 저기 막 뭔가 빨리 근데 아직까지는 어, 그런 거 같아. 뭐 결혼을 해서 뭐 애를 낳다 았 이런 게 아니라 어. 여기가 결혼이에요. 그럼 결혼으로 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마 결혼을 해서 지금 초입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마음을 먹은 걸 수도 있고, 어 그런 것 같아. 음 물론 계속해 결혼 사람도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제 가는 길목이 아닌가.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준비한다, 뭐한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 빨리 난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은, 그, 연애하고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 어떤 일정한 기간을 가진 다음에, 미래를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풍, 어, 파이머신 타고, 어 순간이동 한 것처럼, 휙! 해서 중간에 다 상, 상략하고, 그냥, 어, 뛰어든 느낌? 어, 그런 거예요. 어 중간 생략. 어 간주점프 어, 간주점프하고 그냥 그것도 1절도 생략하고 2절도 생략하고 그냥 엔딩으로 봐도 어, 딱히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사람 어떻게 됐냐고요? 글쎄 어. 이게 정상적인 적인가요? 난그걸 묻고 싶어 어. 저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많이 지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여러분이 지친 건지, 이 사람이 지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음, 아, 지금, 어, 잘 나가고 있거나, 어, 잘 나가고 있거나, 어, 굉장히 빨리빨리, 음, 빨리빨리, 어, 잘 나가고 있거나, 잘 나가는 도중에 어,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거나 어, 그런 것 같아. 음. 어, 왜냐하면 뭐, 할, 뭐 하려고 그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막 금전적인 문제도 따라오잖아 어. 진행을 하려고, 뭐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 진행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치 음. 여자 쪽하고 좀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음.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데이트를 하더라도 어. 이, 저기 막수준은 맞춰줘야 될거아니야그 수준 맞추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지 음. 자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이 관계를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음, 이게 그 고무신을 꺾어 신는 것도 좀 음, 음. 신중해야지. 너무 경솔하게 행동을 한게 아닌가. 음, 제대로 계획하지 않고, 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까 이게 완전 범죄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이 여자를 갖다가 순간에 결정한 느낌이 들어. 음. 여러, 여자가 러여 있어 보이니까 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어, 이 여자한테 뛰어들면서 여러분은 그냥 촤, 어, 막 어, 완전히 어, 여러분 등에다가 칼을 꽂고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어 조금 힘들지 왜냐면 이 사람은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 뭐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타이틀은 좋아도 그 안에 내용물은 부실할 수 있잖아. 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요 그 돈을 갖다가 어렇게 규모 있게 쓰는 게 아니야. 그냥 푹 그냥 어 그냥 내질러. 어. 뭐, 썰이 질러도 아니고 돈 질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음, 이 여자하고 뭔가 진행하는 부분에서 금전적인 벽에 부딪친 게 아닌가 싶어. 왜냐면 이 사람이 이미 마이너스 통장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음, 이미 마이너스 통장이고, 음, 음, 이 여, 그, 그 여자가 그렇게, 어, 허술한 여자가 아니에요. 허술한 여자가 아니야. 저기 막뭔 뜻이냐면은 그 부자가 괜히 부자겠어요? 그치. 자기가, 자기한테 쓸 거는 써도, 어, 이 친구는 자기한테는 치장은 잘 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한테까지 그렇게 베푸는 스타일은 아니야. 어. 근데 얘가 이걸 잘 모르고서 뛰어든 느낌이 난다니까. 그래,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은 그냥, 막, 어, 어, 저기, 막, 개, 그 좀, 사람이 침착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거 없이 그냥 확 껴드는 바람에 지금 일이 이 지경에 낸 거잖아요. 음. 여러,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도 과분한 건데, 너무 욕심을 낸게 아닌가? 어, 욕심을 너무 과하게 낸게 아닌가 싶어. 음. 그니까, 지피지김은 백전 백승이라 그랬는데, 어, 이 관계는요, 음, 흘러가는 거 보니까 어, 이 사람이 더 후회를 할것 같아 어, 어, 내려놓으면 이 남자가 더 후회를 하게 될것 같다 왜냐하면 이 여자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쉽게 잘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이 여자가 허락 허락한 여자는 아니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저기, 막, 신혼의 단꿈은 물 건너 가는 거지. 어, 자기는 이 여자하고 진짜, 어, 예쁜 둥지를 틀고서, 어, 남부럽지 않게 살줄 알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어, 그게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발전이 안 돼. 어, 둥지를 틀려고 해도 자꾸 시작부터 어, 뭔가가 걸린다라는 거야. 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어, 그래서, 어 때가 그랬잖아 시작부터 브레이크 걸렸다고 어, 브레이크 걸려요 어. 쉽지 않다 음, 여자가 그렇게 허락 허락한 여자가 아니고 어. 근데 이 사람은 어, 이 여자에 대한 집착을 놓치는 못한다 어, 집착을 한다 음, 집착을 하고 싸우고 어. 근데 뭐야 안되지 안돼요 어. 이렇게 이 여자한테 집착하면서 이 사람이 이 사람 좀그 화라면 좀 막말도 할것 같아. 음, 욕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어, 다야 그렇게 했으니까다 어, 어, 욕도 하고 말 근데 이 여자하고 이렇게 뜻로안 되니까 지성격 나온 거지. 어, 욕 나온 거지. 어, 욕해놓고서 욕 뭐라 그러겠어. 아 이게 내가 실수라고. 뭐 그거 소용 없지. 어. 뭐이 여자를 갖다가 저기 막 어떻게 하고 해서 처음에는 뭐 어떻게 젠틀한 척하고 뭐별 생쇼를 다 했다 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자기 성격을 갖다 숨길 수가 없어. 어. 이 사람은요. 자기 복을 찾았어. 왜 찾냐면 이 사람한테 여러분도 과분해요. 진짜 과분한 여자를 얻어 놓고도 그게지 분에 넘치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야? 호강에 겨서 요강에 똥 싸고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음. 이 사람이 더 후회를 해요. 음. 딱 성격을 보니까 후회하게 생겼구만. 이여자고도안될안될게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딱 나왔어. 음. 이 사람이 후회를 해. 음. 후회를 하고 어, 여러분 생각도 하지. 음. 내가 미친놈이다. 어, 미친놈이다. 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근데 뭐, 뭐 후회해도 때는 늦지 않을까? 음. 때려 늦지 않을까? 아, 얘는 뭘뭐 이렇게 건너뛰기를 잘해? 어, 간주점프 되게 잘하는데? 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 이 여자한테 잘리면 어딜로 오겠어요? 여러분한테 또 오겠지. 음, 간주점프 해갖고 오겠지. 근데 그거 여러, 이 사람이 아무리, 어, 뻘짓을 해도, 어, 이, 이, 저기, 어, 마, 이 여자하고 안 되면요, 여러분한테 아, 어, 올 공산이, 어, 크다. 어, 반드시 온다는 건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지만 제가 확률 높은 쪽으로 리딩을 해드리는 거예요. 음? 안온 사람은 어, 확률 낮은 쪽에 자기 본인 속했다고 생각하면 돼. 어. 이런 걸다 설명을 해줘야지. <웃음> 설명을 해줘야지. 요거 보고 딱 요것만 믿으면 안 되니까. 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뻘짓을 엄청나게 해요 어, 뻘짓을 엄청나게 하는데 어, 안 돼요 안돼 이 여자하고 안되면은요 어, 여러분한테 올 공산이 크고 여러분한테 간주점프 하고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갔으면 뭐 미안하다 뭐하다 내가 죽이려면 미쳤다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서 너한테 충성하고 내가 만약에 또 그딴 짓을 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어막 진짜 무릎이 닳도록 막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도 저빌고 무릎이 닳도록 겨와 같고 막 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딴 거 없이 간주점프 딱 하고서 어나어 어, 다시 시작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어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계속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뭐 이런 뻘짓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응안 어, 돼요. 어. 넌 이미 갔잖아. 그래서 이번 카드는 어 저기 막 여러분하고 헤어지면 이 사람은요 후회해요. 어, 둘다 놓쳐 여기도 놓치고 저기도 놓치고. 어. 왜냐면은 이 관계가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하고도 이런 식으로 사귄 게 아닌가 싶어. 얜 조금만 좋으면 결혼하자는 것 같아. 응. 어. 성격이 그래. 어, 얘얘얘 작업 멘트는 결혼하자인 것 같아. 음, 무조건. 내가 음. <웃음> 네, 지금 이 말을 놓고서 여러분들, 어 그러면 그저그 저한테 한말 그것도 작업 멘트예요?라고 그러면은 아뭐 어, 다야 그렇게 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의 성격상에 여기도 저기도 결혼하자를 너무 난발을 하는 것 같아. 어. 결혼하자를 난발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이 사람의 그런 것 같아. 그니까 네가 그, 그만큼 좋다라는 말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음. 자,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관계를 이렇게 때려치면 어, 내가 더 위할까 그 인간이 더 위할까 누가 더 위할까요 어디 봅시다 음 바람폈죠 여기 그런 거 같아 바람피고 어, 여러분을 놓고서 어, 저울질한 게 아닌가 싶어 음, 이랴, 어. 젠가얜가 어, 막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 음. 근데 여러분들 왜왜 왜 그랬을까? 아, 여러분들은 음. 그런데 왜어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다른 이성을 두고 저울질한 건 맞기는 맞아요. 음. 왜 저울질했냐면은 불확실성 때문에. 음. 왜, 뭐가 불확실했냐? 라고 하면, 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야 되나? 어, 뭐, 이름, 어, 이름이 뭐예요? 뭐, 이름 알고, 키 알고, 몸무게 알고, 뭐, 그런 걸다 안다, 그런 걸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 응, 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관계라 그래야 되나? 아, 어, 여자가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지. 어. 뭐, 서태지야 아이들이야? 어, 그런 거지. 신상을 갖다 모르는 거, 어. 뭐지? 그걸 뭐라 그러지? 어, 그런 거. 그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갖다 더 이상 알기 어려우니까, 음. 음, 여러분들은, 음. 여러분들은 고, 어, 저기, 막,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음. 고민을 하는 것 같다. 어. 왜 고민을 하냐? 어. 음. 이 사람의 성격도 솔직히 그렇게 어, 처음에는 이, 처음에 데이트하기는 참 좋은 성 어, 조, 편해요. 데이트하기는 편한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 음, 데이트하기는 편한데 딱 거기까지. 음. 에, 이거 지금 현재 그 혹시 저거 아니에요? 어, 그 냉전 중이거나 이미 헤어지자 말을 갖다가 했지만 그딱 끊어지진 않은 상태. 어이 내가 잡으면 잡을 수도 있고 어, 버리면 버릴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잡아야 되나 버려야 되나 지금 그걸 고민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음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어, 여러분이 왜 그걸 고민하냐면 여러분이 조금 감정이 어, 감정의 기복이 있다 그래야 되나? 이거는 그니까 러 외로움을 많이 타는 건또 다른 문제라고 그래야 되나? 어, 막, 외로워, 너무 외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이, 어, 조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음,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음, 그것도 다른 거예요. 어, 솔직히 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크게 보는 어떤 영향계선 그게 다 외로움이에요. 음. 누군가 나한테 견고하게 딱 하나가 잊지 못하는 그게 외로움이지만 그 외로움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다라는 거지. 음, 내가 살 사는 게 힘들어서 외로운 것이 있는가하면 내가 감정적으로 내 감정에 힘들 수도 있잖아요. 어, 내 감정이 힘들어서 외로운 사람이 있,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은 그 감정적인 면이에요. 음, 삶이 힘들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거야. 어. 아,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어, 나쁘지 않아.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카드에서 알려주는 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카드를 갖다 더 뽑으면 뭐 이제 이마그 뽑으면 더뒤체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그게 어디 그런가요? 어, 그렇게 다 못하지 시간 관계상. 암튼 어자 이게 관계가 음, 여러분이 그냥 참다 어 그냥 참다가 그냥 확어 그냥 꺼져 이런 게 아닌가 싶어. 음, 여 여러분이 결정한것 같은데 이거는. 음. 그게 왜 여러분이 결정했냐는 거는 이 사람이 어 여러분들 갖고 저울질을 했다는 걸 갖다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 헤어져 하고 일단은 헤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부르면 이 사람은 다시 온다라는 거지 음 부르면 다시 와요 왜왜 왜 그러냐 어. 왜 그러냐 그거는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는 건 맞기는 맞아 어, 좋아하는 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왜 그랬냐 라면은 이게 어, 그런 게 있어 이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어, 깊이 있는 좋아함이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냥 이 사람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 여러분의 그뭐 경제력이나 어떠한 그어 그런 것들이 와어와 어, 와 하는 거지. 어, 어 그런 거 있잖아. 와저 여자가 내 여자란 어 이런 거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와 그렇지만 어, 저기 막또딴데 가서 또와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이게 조금 아직까지는 이게 꼭 바람일지 아닐지는 확실하진 않아 응. 왜냐면 보조카드를 더 뽑아보면 알겠지만 근데 바람은 맞는 것 같아요 바람은 맞기는 맞는데 이게 이 사람 지금 여기까지 나온 카드로 봐가지고는 음 그냥 순간실수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순간실수 왜 순간실수라고 보냐면 지금 카드가 딱히 바람을 확정짓는 카드는 안 나왔어요 음, 확정짓는 카드는 안 나오고 그냥 바람의 뉘앙스가 딱 나온 건 맞아 어, 바람의 뉘앙스가 나온 건 맞긴 맞아요 확정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어 여자 관계가 아니라면 금전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내 누누이 말하잖아 남자가 여자 갖다가 속세기는 데는술 도박 어술 도박 술 도박 여자라는 거지 여자 문제 어술 도박자 그러니까 어 그게 아니면 딱히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선생님 성격이 이상할 수 있잖아요. 술, 도박, 여자 안 하는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봤자 뭐 얼마나 더 이상하겠습니까? 그거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지. 그 자기 여자가 있는데, 어, 밤낮 술퍼 마셔. 그게 정상이에요. 아, 정상 아니잖아. 밤낮 딴 여자 찾아보고, 정상, 이 정상 아니고. 그 다음에 도박. 도박이나 게임이나, 게임 중독 같은 거 있잖아. 내 여자 누구서 자기, 자기 할일안 하고. 그게 정상이냐라는 거지. 그거 세개다안 하면, 어, 비정상이어봐자 얼마나, 어, 심각한 비정상이겠냐. 이거야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남자가 그거 세 가지만 안 하면 성공한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커플들 중에서 삐끄덕 삐끄덕 거리면 그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음, 셋 다하면 진짜 골치 아프지. 셋 다면 진짜 골치 아프지. 어디 봅시다. 음, 바람이 맞네. 바람 확정이요. 어, 바람 맞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 그 질질 끄는 성향은 아닌 것같아 어, 질질 끌지는 않는다.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 고민은 하고 있기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막 갈등이나 뭐 이런 거 같지는 안 보여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상황이 더 좋기 때문에 어, 상황이 더 조, 상황이 더 좋다는 거는 이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 여유 만만한 건 있다라는 거지. 음, 여유가 만만하지만 이 여러분들이 약간 감정 기복이 있고 이 친구는 또 그런 거 그런 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감정 기복이 있지만 이 친구가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갖다가 잘 이렇게 업업 업 시켜주는 게 없지는 않, 않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친구하고 어, 어, 저기막 사귀게 된게 아닌가 싶어. 음,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한테, 와, 어, 이러는, 여자, 이런다고. 그래, 그러,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막 이렇게 깊고 절절한 사랑이기라기 보다는, 어, 너무 좋아보이는 여자. 어, 저 여자랑 사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동, 여러분이 동경의 대상이지, 어, 사랑, 사랑보다는 동경이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 저기 막 한눈을 판게 아닌가 이거야. 이 사람은 잘 몰라 사랑이 뭔지, 어, 사랑하고 동 어, 동경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이게 구분을 잘 못한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굳이 자르지 않아도 이 사람이 갈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음. 굳이 어, 그 이미 이 사람 그 남자가 먼저 갔을 수도 있고. 음, 그런데 그러면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를 보는 거는 어, 이 관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마음에서 완전히 지우면 얘가 후회할 건가 아닌가 그걸 갖다가 보는 것 같아. 음, 어, 어제 봅시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 하, 여러분들을 떠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의 참 웃긴거지 어. 어. 아니 다른 이성한테 눈을 팔았으면 어, 어. 그러면서도 여러분한테 마음이 없지도 않고 이게 남자들의 마음의 그 세계는 진짜 아 동물의 세계보다 더 신비로운 것 같아 바닷속 이야기보다 더 신비로워 어. 진짜 와, 이 많은 방을 다 어떻게 관리할지 진짜, 음 대단하오. 음. 어디 봅시다. 내가 봤을 때는, 아, 어, 이 사람은 사랑이 잘 뭔지 몰라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 동경인지, 이게, 이게 종류를, 예. 뭐 좋아하면 다 사랑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같아 어. 예를 들어서 스타를 좋아해 어, 스타를 좋아해 그럼 어 그것도 사랑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엄연히 다 다른 건데 잘 구분을 짓지 못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날 당시에도 여러분은 여, 어, 여전히 이 사람 마음속에 와저 여자가 내 여자다라는 그런 게 계속 있다라는 거야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렇게 봐요 어, 어떻게 와 이렇게 본다라는 거야 어, 왜냐면이 사람이 순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순수해요 사람은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 있어 막 벌려놓는 건 있어. 어. 이 벌리는 벌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또 있는 거지. 어. 벌려놓는 거 있지만 그걸 갖다가 계속 갖고고 유지하고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어. 계속 벌려만 나. 그러니까 감정도 계속 벌려만 놓는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솔직히 피곤해요 사람은 나쁘지는 않아 사람은 나쁘지 않아 뭐해 다 벌려만 놓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 어 돈을 빌렸어 근데 이사람 갚을 능력이 안돼 내가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어 조금 책임감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음 책임감이 부족해요 음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의 성향이 그런 것 같아 뭘뭘 뭘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고 그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솔직히 말해줘요 음, 머리가 그렇게 좋지, 좋은 사람은 아니야 어, 그래서 이해력이 좀 떨어진다 음, 이해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입 아프게 설명을 한다 그래도 어, 이 사람은 못 알아들 확률이 높아요 어, 여러분 입만 아프다 그래서 이 관계를 내려놓으면 누가 후회하냐고요? 음, 어디 봅시다 이 관계를 내려놓으면 누가 후회할지 음... 그렇게 크게 후회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 희한하게 어. 이 사람도 후회는 하기는 하겠지만 이내 얘가 벌리는 거 좋아한다고 이내 딴 사람한테 또 가가지고 또 저기 한게 아닌가 싶어 음. 그렇지만 뭐그 관계는 뭐야 그 관계도 얼마 안가 어. 그러면 그 여자랑도 헤어지고 나선 또 어떻게 돼아이 사람은 후회는 후회는 잠깐 있는 것 같아요 잠깐 후회는 잠깐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뭐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어, 크게 생각하는 타입은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처음에는 좀 후회가 되지만 그냥 그럭저럭 그럭저럭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희한하게 왜 나중에 가서 여, 여러분이 어, 나중에 가가지고 조금 음, 내가 괜히 이 사람을 버렸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과거란 미화가 된다라는 거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조... 왜냐면 여러분들이 감정기복이 좀 있거든 어, 우... 감정기복이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이 그렇게 우울할 때 내가 그랬잖아이 친구는 어, 장점은 그거야 어, 그냥 아, 뭘 그런 거 생각해. 아, 뭐 일단 먹자. 먹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야, 일단 가자. 가고 보자. 아, 생각해 나중에 생각해. 나중에 생각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이 이렇게 될때이 사람이 그런 거 하나는 어 잘해 줬다라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흔들릴 때이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선생님 어떡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음 계속 가라 그러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일을 빵빵 터트리고 일을 음, 좀 빵빵 터트려요 그렇다고 또노우 라고 하자니 여러분의 감정이 참 그렇고 이걸 어떡 할까요? <웃음> 내가 물어보고 싶네 아. 음 이이 이 사람이 어이 이,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는 이미 정해진 게 아닌가 싶어. 음, 왜요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약간 감정 기복은 있는 것 같지만 어, 그렇다 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 그 감정의 종류도 구별을 못하고 어, 뭔가를 빵빵 가서 자꾸 터트리는데이 어, 사람하고 다시 만난다고 한들 오래 갈수 있겠냐라는 거죠. 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음, 글쎄 어, 난 그래요.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헤어져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음뭐 가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후회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조금 더 도봐야죠 그 언제까지요라고 하면 정이 완전히 똑 떨어질 때까지 음 왜냐면 갈등을 한다는 건어 정이 다들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어. 왜냐면, 누가 더 후회할까요? 라고 봤을 적에, 여러분은 처음에는 그닥 후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근데, 언제 내가 후회하냐? 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감정이 흔들릴 때는, 이 사람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후회라기보다는 생각? 어, 생각이라고 해둡시다. 그럼 그 깊이가 어떠냐? 크냐? 작냐? 라고 봤을 때는, 작지만 깊다? 아. 그게 무엇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라는 거이 사람 때문은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이 어, 여러분을 갖다가 그렇게 작고 깊게 이렇게 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뭐 요즘에 줌바 같은 것도 있고 조금 활동적인 걸로 해가지고 어, 좀 음. 기분을 조금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봐. 음, 너무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기분을 갖다 좀 밖으로 끌,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음, 계속 안으로만 들어간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당장은 후회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꾸 내 감정이 가라앉을 적에 이 사람의 기억이 어, 가늘지만 깊게 파고들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뭘 하라? 어, 너무 침체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운동도 하고 어, 그러다 보면 은 어, 그런 기분도 사라져요 음. 왜냐하면 내가 이 카드 흘러가는 거 보고 어~ 제가 이 타로카드도 하지만 명략도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어~ 사주가 대충 나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거 어~ 이런 게 도움이 될 거다 운동이 힘들면 뭐~ 준발을 하든지 어~ 뭔가 좀 이렇게 너무 뭐~ 요가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활동성이 있는 걸 하다 보면은 기분도 좋아진다라는 거죠. 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눈이 쪽 빠져요 음. 카드 리딩할 때 진짜 집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 되게 피곤해요 음. 자 어디 봅시다. 음 우리 관계 어, 때려치면 어, 내가 오해할까? 그 사람이가 누가 더 오해할까요? 누가 더 오해할지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이거 좀좀 빠르게 결정이 나는 게 아닌가 싶다. 어, 결정은 빨리 날것 같은데. 음. 고민은 깊게 하지만 어 고민은 깊게 하지만 결정은 빨리 날것 같다 음. 어디 봅시다 어, 결정은 빨리 나지만 어. 그게 어디 봅시다 음 결정을 해놓고서 여러분들이 어, 약간 아쉬워하지 않을까 싶어 음. 어, 깊은 고민을 갖다가 마치고 나니까 아난내 정신의 세계는 어, 너무 맑아져서 그래 아 그냥 어, 때려치는 거야 어, 이랬다가 이제 약간 미련이 남는 게 아닌가 음. 고민을 갖다가 세게 깊게 했는데 미련이 남으면 어떡해요 왜왜왜 음. 음. 왜, 왜, 왜, 아, 그게 딱후회락이나 이런 거보다도 그런 거 있잖아 음. 누구 좋으라고 뭐 이런 그런 마음, 음 그런 마음 같은 것도 있, 있다라는 거지. 아 괜히 저것들 좋으라고 내가, 어, 그렇지만 뭐. 음. 어디 봅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참 어, 사람이 경쾌한 것 같. 경쾌하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아이씨 뭐 이미 다 끝났는데 아이 몰라 아이 그것들이 어떻게 살든 아이 뭘뭘 뭘뭘 이렇게 끝났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어 이런 거지 근데 누가 후회할까요? 음 상대방 쪽에서 후회를 더할것 같은데 음. 연락이 올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뭐 이미 무너진 관계 뭐 어떡하겠어 끝났는데 뭐 어. 이 관계는요, 어, 음, 끝난다. 아, 그렇지만 이게 왜 이러지? 와, 진짜, 끝이 지저분하네. 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끝이 벌써 몇 번이 나는 지 몰라? 이거, 이게 왜 이럴까요? 음, 끝이, 끝이 자꾸, 뭐, 그 저기 막그 노래할 때 딴딴딴 하고 내 박수 나또 딴딴딴 또내 박수 막 이러는 것 같아 어 엔딩이 자꾸 반복이 된다 그래야 되나? 응 어. 끝났어 하고 또 끝났어 끝났어 하고 또 끝났어 이런 느낌 나도 나도 카드에서 나, 저도 리딩을 해놓고서 이게 맞게 말했나 싶기도 해 왜냐면은 이 카드들마다 너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쩔 땐 나도 리딩을 하고서 정말 이런 경우도 있나 싶어 어, 이런 경우도 있나 싶어갖고 그 댓글을 갖다왜 보냐면요 은 이렇게 번호 나오잖아 어, 그러면은 이제 아 소름 막 이러면은 그걸 내가 다시 보게 돼요 나도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나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막 헷갈려 어, 그래갖고 지금 나 저도 이 카드를 보면서 진짜 이런 경우도 있나? 무슨 엔딩이 이렇게 많지? 어. 그런거 그런 거 같아요 음. 아쉽다 어, 이거는 누가 아쉬워하는 거지 연락이 상대방 쪽에서 오는 거 보니까 이게 상대방이 아쉬운 건가 음. 쌍방이 아쉬운 건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니까 또내마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엔딩이 이렇게 맞나 어. 엔딩만 지금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아, 진짜 이거 4번 카드 보러 보신 분 정말 맞는, 맞는 분 있으면은 좀 맞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는, 어, 이, 이런 리딩이 좀 처음인 거 같아. 지금 석달 조금 넘게 내가 이 타로 카드를 하기, 리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엔딩이, 어, 계속 엔딩만 나오는 카드가 처음인 거여서 그래요. 음.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잘라낼 것 같아. 어, 여러분들이 잘라낼 것 같아. 고민 고민하다가 잘라낸다. 어, 고민 고민하다가 잘라낸다. 어디 봅시다. 이게 뭘까요? 어. 근데 여러분이 이걸 잘라내듯 왜 엔딩이 많은지 이제 알겠다. 어. 왜 엔딩이 이렇게 많은지 이제 알겠어요. 음, 그럴 수 있다. 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 이, 여기는 이게 헤어지고 나서도 쌍방이 다, 그러면 뭐 하러 헤어져? 음, 쌍방이 다 후회할 것 같은데? 음, 쌍방이 다 후회를 하지만, 뭐 후회가 막 그렇게 크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어. 여러분도 여러분은 아쉬움 같은 거왜 아쉬움인지 그건 설명을 해줄게요. 음, 여러분은 아쉽고 어, 아쉬움은 있고 이 상대방은 어, 음. 이 상대방은 그런 것 같아. 약간, 어, 니가, 네가, 네가 나를, 어, 네가 나를 잘라? 뭐, 니가 나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건데, 그 마음도, 그렇게 탁 막, 어,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야. 왜냐면, 이 사람이 성격이 그렇게 뭘 갖다가, 한 눈물을 갖다가 막하는 성격이 아니고, 이러다가도 지 좋은 일 있으면 또 후딱 간다 그래야 되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끊어내면은요, 얘는 되게, 어, 뒤통수에 대고 막, 어. 어, 그래. 가라. 어, 이 나쁜 어, 지지배 어니가뭐 어쩌고 저쩌고 야, 너 아니면 여자 없을까 봐 그래? 어. 막 이런 거지. 어막막욕 욕설도 퍼붓고 욕설이라기까지는 뭐그막 대단한 욕이 하겠습니까? 어. 그래 뭐 그, 그런 거지. 어. 그렇게 하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이, 내가, 어, 이 관계를 좀만, 어, 잘했으면 더 끌고 나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어. 그렇지만 그런 거야. 아, 그래도 너무, 그니까, 왜 나는 항상 이게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어,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뭐냐면 또, 동네 창피하고. 음 이것도 이렇게 끝났으니까 동네 창피하고. 어 여러분은 그런 거 같아 동네 챙피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확 끊지 못했던 거 같아 음 동네 챙피하고 그리고 그또 하나는 아 이번에는 진짜 내가 어 좀 오래갈 줄 알았는데 오래가지 못했고 어, 그러니까 동네 창피한 거지 그러니까 좀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아 잠도 잘안 오고 어 아, 노래 어 아, 나는 왜 이럴까 어 나는 왜 어, 남자를 만나면 왜꼭 끝이 꼭 이럴까라는 거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삶에 조금 지쳤다 그래야 되나 삶도 지치고 나도 이제는 조금 음, 남들처럼 그렇게 뭐 대단한 거 바라지 않아 일상의 행복 같은 걸 갖다가 누리고서 살아도 되지 않나 근데 왜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 못 넣는 것 같아요 음 이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의 문제인 것 같고 이번에는 이 관계가 잘될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속이 너무 많이 상한다 그러잖아 음 그래서 이게 엔딩이 많이 나왔던 것같아이 엔딩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하고의 엔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거가 과거에 어, 엔딩을 갖다가 좀 많이 맞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막 이렇게 길게 좀 나는 오래 사귀고 싶은데 오래 사귀질 못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다가 보니까 좀 창피하기도 사람들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뭐 어떻게든 여러분이 어, 이걸 갖다가 좀 저보고 싶었지만 이게 어, 쉽지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왜 쉽지 않았겠어 내가 아까 내가 옛날 아, 저번 산복카드에서도 그러지만 술 도박 어 술도박 여자 아니면은 남녀 관계가 뭐 뭐가 그렇게 헤어질 일이 뭐가 있냐고. 어, 셋중 하나지. 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들하고 헤어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어. 그러니까 자기 그 그런 거 있잖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 내가 불쌍한 거지 한마디로. 내 인생이 불쌍하기 때문에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음. 이 사람은 후회라기 보다는, 어, 약간 뭐 지랄? <웃음> 이러고 써도 아, 진짜 지랄을 이러고써도 돼? 취소, 취소. 아, 그, 그게 무슨 뜻, 무슨 뜻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이 관계를 놓으면, 얘는 마, 어, 어 그런 거지. 야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어 네가 그랬잖아 뭐 그러면서 야아 웃기고 있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어. 그런데 어, 뭐 그런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이게 음. 좀 애매한 카드가 나왔는데, 조금만 기다려. 몇 개만 더 뽑아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음. 여러분은, 어, 후회라기보다는, 음, 후회라기보다는 약간 상처? 어, 상처? 이런 게, 어, 상처, 어, 과거에 대한, 어, 과거에 대한 어떤 상처 이루, 이루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기억 속에서 그냥 묵묵했꾸요꾸역 꾸역 끌고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아픈 건 아픈 거고, 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 어, 다른 건다 모르겠지만 이 남자 문제에 있어서는 음, 남자 문제에 있어서는 순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지, 뭐 등을 치고 가는 놈 아니면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 후회 글쎄 이 남자는 후회는 그렇게 안 해. 음. 후회는 하지 않고 여러분도 이거는 후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 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슬픔이라는 거지 음, 그래서 후회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음, 여러분도 그냥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묵묵히 가요 묵묵히 가지만 음 그런 것들 어. 그리고 긴 그. 긴 그거 있잖아요 긴 슬픔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 슬픔은 이 남자 때문이 아니라 내내내내그 어, 내, 내, 내 스토리 내 스토리 그런 슬픔이 끝나게 되면은요 어, 다른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음, 음 그럴 거야 어. 그러니까 어, 지금 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음. 좀 기운을 내요 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음, 여러분들이 음, 그, 그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 이, 저기, 만 누군가가, 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어. 여러분들이 가장, 어, 그, 그, 힘듦의 그 터널 있잖아요. 그걸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어, 되게 지나고, 막 굉장히 힘들었을 적에 누군가가 다가온다. 어, 누군가 다가와서, 이 슬픔을 갖다가, 끝을 내는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은 막몸 몸이 만진 창기지 다 지치고 어쩌고 저쩌고 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희망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음 근데 지금 이게 당장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야. 당장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 음 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어. 그렇지만 어, 인생은요, 어, 저기, 뭐야, 저기, 한번 살아볼만 하다. 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긴 슬픔 끝에서, 그, 이 슬픔은 그 사람의 준 슬픔이 아니에요. 내가 이때껏 살아왔던 가정, 가정에서, 그치, 나는 진짜 오래 안주하고 싶었고, 어, 정말, 어, 달 진짜 그 여자라면 그 사랑 받고 싶잖아. 어,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어, 이번에 조금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러니까 힘내요, 여러분. 어,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어, 진, 이번에는 좀 사랑다운 사랑을 하지 않을까 싶네. 음. 이 사람하고 해서 후회라, 그, 그러니까 저기, 누가 더 후회할까라고 봤을 적에는요, 어. 음, 이거는 후회라가 아니라, 어,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어, 어떤 후회지, 이 사람에 대한 후회는 아닌 것 같아.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어, 그렇게 하고서 굉장히 슬프고 힘든 시간들을 갖다가 혼자서 견뎌내야 된다. 어, 그, 그 끝에, 그 끝에서 진짜 너무 괴로워서 몸보리 칠 때쯤, 음. 누군가가 나타난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은 아니다. 여러분의 어, 마지막에 어, 괜찮은 사람, 진짜로 괜찮은 사람 들어와요. 어, 괜찮. 여러분처럼 어, 겐, 어, 어, 괜찮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하고 달콤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네,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 어, 슬퍼하지 말아요. 음. 그, 네, 기억해야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라고. 음? 네. 자, 4번 카드 응원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